우리는 자기야. 까, 깔끔하게 하는 건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못 해. 그러면 우리는 돈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 돈을 최소한으로 들여. 최소하러 들여. 도 마무리는 깔끔해야지. 그거는 마무리가 돈이 드는 거야. 고. 뭐. 마무리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 고. 뭐. 다 그게 돈이야. 근데 인터안 되는 것만 생각해야지. 그것까지 안될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전선이 안 보이게 하는 것들은. 벽을 다 뜯어내고 그 안에 홈을 파서 그 안에다가 전선들을 넣어놔야돼 그거는 벽지를 뜯어서 새로 바르는 수준이 아니라 벽지 안에 벽지를 마감하면 마감 석고 보드를 다시 발라야돼 보니까 그렇다고 전선이 그렇게 달란거랑 보이는대로 마감을 할 수는 없잖아 아니 전선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 아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은 새로 다시 해야 된다니까. 다. 그러면은 여보가 다, 여보가 기책이야 100%. 왜냐하면 그 얘기를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선이 안 보이게 해주세요 했었어야지. 그건 당연히 기본사항이지. 아니야. 전기는 선이 무조건 보이는 게 기본이야. 전기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전기는 선이 안 보이면 위험해. 임태강, 데 어떻게 선이 보이는 게 기본이냐? 아까. 그러니까. 아니 여보야 그거는 여보야, 인테리어 공사 시점에서지 아 어, 이거 야집등다 바꾸는게 그럼 인테리어 공사지 그러면 은 그게 그냥 시공이냐? 이 상태로 살 수는 없잖아 아니 그거는 요건이 처음부터 나왔어야지 아 당연한거지 그거는 기본이지 그건 기본이 아니야 어떻게 그게 기본이 아니야 집에나가 전기를 다는데 여보가 전기 아저씨들 불러가 안돼 안되는건 안되는거야 그니까 그거는 내 제품이라서 내가 잘 아는 경우에는 나도 설명을 해주지 선이 보일 거예요 아 진짜 속상하다 이게 뭐야 아뭐이깟있게 속상해 아 속상하지 벽은 벽대로 다 뚫어놓고 선을 선대로 다 보이고 지금 아니 선이 보이는 게왜 속상하냐고 선 보고 살 거야? 이렇게쭉 음. 그러면 레일이랑 레일 중간에는 요걸 달아서 레일을 연결을 할거고 레일은 얘로 시작을 하는거야 이렇게 시작하는건데 음. 그러면 얘는 가운데는 젤을 놓아, 얘로 껴야 되니까 음. 여기서 시작이 안된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시작을 이쪽에서 붙여야되니까 음. 여기서부터 전선을 끌고 여기까지 와야 돼 음, 그럼 전선이 길게 빠져야 되네 응, 음, 전선을 먼저 길게 빼야 되고 그러면 이 위치를 잡아놓고 전선을 다, 달면서 얘가 얘를 달 위치에 얘, 이 클립을 고정시켜? 고정을 시켜놓고 아... 클립을 고정시킨 위에 얘를 탁 밀어 끼면 바로 설치가 완료돼 이 초록색이 전기를 딱 레벨을 맞춰주는 애거든? 0볼트를 얘가 가르쳐주는 애야 얘는 땅이랑 연결되는 애가 맞아 그래서 그 그라운드가 그 요건데 얘가 딱 이렇게 오게 그니까 러요 방에서 봤을 때 요거랑 이 초록색이 만나도록 초록색이랑 초록색이랑 만나게 응 갓게 이렇게 끼는 거야 요 봉이랑 봉끼리 연결할 때는 얘를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색 부분이 음 초록색에 닿도록 이렇게 밀어서 끼워주면 된다 얘를 살짝 들어 그럼 이렇게 틈이 벌어지면? 응그사이에 음. 아, 전선을 워서 넣어? 응. 응. 이게 터미널이야 그럼? 이게 터미널 역할을 하는 거지. 사실 이게 터미널이지. 사실 얘는 음. 음. 이 자체가. 그래서 궁수들. 얘는 1 초에 몇십 번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애거든. 오늘은 상업 수업두 선이 합선이 되지 않도록만 잘 끼면 돼. 같지 않도록. 또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게 다, 빠지니까, 여기를 저려 넣어서, 안 빠지게. 오! 가운데가 전혀 스타트가 되는거잖아. 그러면, 요거 길이 플러스 여유분 이렇 두고, 잘라야지. 만못 하겠다. 응? 웬만한 못 하겠어. 천선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오는 건지 어떻게 알아? 응? 이렇게 감아가지고 다시 가운데로 와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하냐고. 응? 응? 그 어? 난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럼 못해. 이것들은. 짜증내서 위험해 불 한번 켜봐 오 엄청 좋은데?